<놀라>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해바. 안녕하고이 해바. 안녕하세요 해바. 안녕하세요 해바. 안녕하세요 해바. 안녕하세요 해바. 안녕하세요 해바. 안녕하세요 해바. 안녕하세요 해바. 안녕하세요 해바. 안녕하세요 해바. 안녕하세하 젠틀맨 외국 지점이 처음으로 생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생기는 날이고, 대진박 형님이랑 같이 오게 됐고, 오늘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 씻고 지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조금 지저분하죠? 일부러 조금 남겨놨고, 음, 가볼까요? 자, 저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어젯밤에 헐리우드 클럽을 잠깐 맛보기로 다녀왔어요. 다른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큰돈 들인 건 아니고 다녀왔습니다만 진짜 화끈합니다 베트남에서 볼수 없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좀 저한테는 신선하게 좀 다가온 것도 있고요. 지금 이곳인데요. 안녕하세요. 형님 아직 도 문을 공사를 안 했네. 어 공사 오늘부터 한다는데. 예. 보이는데 지금? 아 그래요? 어, 이 알루미늄 사이즈를 제 가지고 가서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아, 네. 그렇게. 자, 어, 여러분.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광고 촬영을 위해서 이제 젠틀맨 파타야 지점으로 왔는데, 다른 나라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이제 시간 소요적인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지금 벌써 들어온 지 이제 횟수로 3일째가 되죠. 그저께, 어저께, 그리고 오늘. 들어오는 날 바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뭐. 뒷부리 장면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지만 현재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 보시면 어, 이 인테리어 업자분이 굉장히 많은 핑계를 대고 오늘은 된다 오늘은 된다 오늘은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3일째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지점 사장님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업주분들 어, 모두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실 텐데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고기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됐고요 아 제가 라이브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문, 문이 안 만들어져서 정말 고생을 했었는데요 자 이제 공간까지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와 간판부터 의리의리합니다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와돌 보세요 돌이자에 앉아서 흡연도 할수 있고 뭐, 차도 한잔 밖에서 마실 수 있고 와, 드디어 형님 오픈을 하네요. 형님,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못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한다, 드디어. 와,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해국점을 시작으로 다른 동남아들 모두 독차지하실 건가요? 카타야점 먼저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어, 많은 고객님들한테 조금 이제 알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야지 욕심은 있어 또아 알겠습니다 어. 형님 저 같이 가주시는 거죠 아 그럼 후기야 아, <웃음> 한번 한번 가면 또 영원히 가는 거죠 우리 또아 감사합니다 <웃음> 자 저희가 말로만 듣던 레이디 앤 젠틀맨 파타의 지점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후 덥다 네, 사디카! 와, 인테리어가 너무 훌륭하네요.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할수 있구나. 아, 이게 예, 제가 벗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발 냄새가 좀 심해가지고요. 네. 어? 와, 아, 근데 형님, 이거 뭐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네. 계획은 지금 이렇게 가는. 메뉴, 네. 이제 서비스 내용을 지금 줘보려고 하는데 태국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서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그러면 형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 얼굴을 여기다가 누워있는 걸로? 네? 누워있는 걸로? 이렇게. 아 모나리자처럼? 맞지? 예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 그러면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고 아예아 예. <웃음> 아, 이게 제가 저번에 라이브로 설명드렸던 양치 안 해도 되는 사탕입니다 먹어보면 한 3일은 양치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음 음료수 그냥 주신다고요? 네, 편하게 양껏 드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웃음> 냉장고 통째로 가져가야겠다 <웃음> <웃음> 젠틀맨의 대표 시스템이죠? 두피 케어 시스템 두피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저는 두피 저번에 봤을 때 괜찮았잖아요 그때 괜찮은 편이었지? 네 어?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까만색? 태국 먼지. 태국 먼지? <웃음> 태국이 베트남보다 조금 더 뜨겁고 땀이 많아서, 전에보단 조금 피지 같은 게좀 많이 쌓였다, 두피에. 어, 아, 그래요? 땀이 나서, 그래. 땀이 많이 나서. 태국에 놀러 오신 분들 꼭한번 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 근데 저도 가만히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열이, 열기가 느껴져요, 머리에서. 전에보다 진짜 안 좋다, 확실히. 아. 젠틀맨 파타야, 오늘 제대로 한번 또 느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와. 잠시만요 네감사 아, 감사합니다. 한 번에 다 넣어도 되는데 또 잘생긴 사람만 이렇게 천천다넣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나합니다감다 역시 어, 미녀가 미남을 알아보는 법이 있네요 <웃음> 아, 알았어 이 공간이 물이, 물이 딱 들어가는 공간이네요 어, 굉장히 나무 자재도 좋고요 인테리어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쓴것 같습니다 음, 제가 지금 있는 곳에 보면 이렇게 팔걸이 베개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이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네. 자마디카 <웃음>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형님? 아까 그때 각질라고 피지 같은 게 많이 쌓여있었잖아 네. 그런 거좀 뿌리는 거야. 그때 모공 자체를 좀 넓혀서 피지가 쉽게 좀 제거가 되겠죠.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거. 각종 온갖 좋은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웃음> 아, <참 좋은데. 놀람> 이름이 뭐예요? 토언하. 토언하. 토언하. 아, 보안카니 미모의 여성분이 또 오, 케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우 시원해 전문적인 또 케어가 들어갑니다 제가 7군점에도 그리고 1군점에도 서비스를 받아보면 제 두피관리를 좀 제대로 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마 받아,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 시스템을 이제 태국 파타야에서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간지러워 피에 자극적이지 않은 약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안전하게 케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헤어 케어를 받으면서도 시간 낭비 없이 발 케어 들어갑니다. 깨끗해서 각질이 별로 없을 거예요. 치즈가를 많이 나왔어치즈가를 많이 났어. 마이미? 마이미? 마이미? 어. 어, 미? 미. 미요? 아, 아. 미요. 미요. 미요. 미요. 미요. 미요. 미요. 미요. 미요. 미요. 미요. 미요. 미요. 미요. 뭔가 지금 발이 굉장히 깨끗해진 느낌이 들어요. 아까 묵은 때를 벗겨낸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잘 탈었어? 네, 완벽하게 익었고요. 이제 이제 기술 들어가나요? 본격적인 서비스를 2층에서 했제또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여기 배 사진 걸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 이거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이번에 태국에서 찾아보는 것도 이런 게 있더라고.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그냥 누워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프다고 그런 게 같아요. 이거 이거로 다치니까 좀 아. 제, 제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보고 만약 불편하은 이거 빼줄 테니까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네. 이 베드가 안에 마사지 기계가 들어가 있어요. 엄마의자에 앉은 것 처럼 저제 등을 주물러주고 있습니다 오 시원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알코올로 소독하는 느낌 인것 같아요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두피가요 제게 지저분한 얼굴을 어 이렇게 깨끗하게 좀 만들어주고 있네요. 어 이렇게 동남아에 오래 있다 보면은 땀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동남아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땀이 굉장히 많은데 땀이 많아지다 보면은 좀 몸에서 꿉꿉한 냄새 그리고 이제 머리에서 좀 손상이 좀 많이 오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집중 케어를 받으면 그나마 조금 많이 개선이 되는 편입니다. 저는 광고가 아니더라도 조금 제가 스스로 자주 받는 편이에요 이거 뭐가 등따시가 따뜻한데 지금 제 어깨 어깨 밑에 등 날개 있는 쪽으로 뭔가 뜨뜻한 뭐가 올라와요 스팀 같은 건가? 이런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생각했네요 미남이 되기 위해서 얼굴패까지 들어왔습니다 오이 냄새가 나는 팩이에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발각질하고 두피 스케일링 한 거는 네. 이제 7군 시스템이고, 네. 지금 이제 2층에 올라와서 이샴푸대 여기서 찜질도 하고 마사지 하면서 이 서비스는 이제 1군 시스템인데, 음. 어떤 분들은 또이 샴푸대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7군 시스템, 그렇게 하는 게 좋으신 분들도 많다고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두 개를 합쳐본 거야, 한번. 오, 합쳐. 좋은 시스템을 다 파타야 지점으로 많이 도입을 하셨네요 파타야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지금 7분점 그다음에 1분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든 파타야점에 오시면 은 원하시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두피 마사지 하는 것도 목목 목 쪽이랑 어깨 쪽이랑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뜨거울 수 있는데 뜨거운면 말해줘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어... 그, 당연히 사우나 온거 같아요, 진짜. <웃음> 와, 이거 요거, 요거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시거나 이런 거 만약 불편하면 얘기 좀 해줘. 알겠습니다. 음. 아 스팀, 스팀 때문에? 음, 스팀 때문에 숨을 또 시기가 좀 불편, 불편할 수도 있거든. 음. 두피에 있는 찌꺼기 지금 스팀으로 좀 불려가지고 찌꺼기를 제거하려고 지금 이거 스팀 하고 있는 중이고 네. 또 면도까지 같이 뜨겁게 해서 아프지 않게 잘 면도가 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어깨 마사 지금 또 어깨 마사 이제 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아, 네. 예 음. 그냥 보통 일반 마사지 샵에 가면은 평범하게 어깨 마사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틀맨은 스팀으로 해서 이 육체적 피로를 조금 풀어주면서 어깨를 좀 근육, 뭉친 근육들을 좀잘 풀어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귀를 청소하는 곳입니다. 네, 착좌감이 굉장히 좋네요. 음, 아 시원해. 아, 저는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악.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아요. 아, 콩콩카. 콩콩카. 내고지 감사합니다. 일단, 호 받아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제가 받았어요? 아 네. 네. 7군이랑 1군 시스템이랑 그러니까요. 두 가지의 좋은 장점들을 다 갖다 붙여보니까 너무 신선하고 좋았어요. 어, 다행이다. 네. 직원들은 아직까지 이제 실력이 네. 조금 내가 보기에는 아까지는 네. 오픈 전이라. 아 근데 저도 아 그래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느꼈을 때는요 시스템적으로는 너무 훌륭해요. 아 그래요? 예. 호치민에서 해오셨던 거에서 음. 이게 결국 완정이 된다면 진보가 될것 같습니다. 음. 어, 네. 젠틀맨 시스템을 다 이용해봤잖아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손에 있지 않은 느낌이 좀 많아요. 특히 면도 같은 부분에. 어.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도 베트남 직원들은 조금 더 손재주가 좀더 좋은 것 같아. 요 네. 어, 그리고 이게 태국 직원들이 베트남 여자들보다는 손재주가 아. 조금 더 조금 오래 걸릴 듯한 어, 좀한것 같아. 요 자신 있는 부분에서는 슥슥슥슥 나가는데 좀 불안한 어. 부분에서 좀못 나가는 부분이고 어. 그래서 면도 좀깔끔하게 되긴 네. 했는데 그래도. 한 번, 한번 보더니, 아. 어, 여기 남아있는 게 있다고 보고 음, 수정하고, 음, 음. 네. 근데 또 잘못된 부분을 찾고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는 어. 모습이 그게 보이더라고요, 열정이. 아, 다행이다. 어, 그래서 열정이 있으면 조금만 연습하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번, 이번, 이번 달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다음 달, 5월 달까지 한 아, 50%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직원들도 실력이 아직 100% 올라오지 못해서 아 진짜요? 응.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50% 할인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젠틀맨 동남아 씹어 먹도록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사와디카. 거큰카. <웃음> 배시. <배신! 웃음> 네 이제 드디어 모든 일정이 종료가 되고 저는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9시 50분이고요. 아 진짜 태국에서 하고 싶은 거 많았었는데. 어, 무에타이도 보고 싶었고요. 길거리 야시장 어, 그리고 이제 태국 전통 마사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험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일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을 수가 없었고 클럽 같은 경우도 다른 분들이 조금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카메라를 놨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없었네요. 아, 근데 클럽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요. 그저께, 그저께 갔을 때는 MC분이, 마이크 잡는 여성 MC분이 내려와서 저한테 마이크를 건네주더라고요. 삐딱하게 노래가 나왔는데, 그래서 마이크를 잡으면서 제가 그 클럽에서 어, 노래를 <웃음> 부르게 됐습니다. 이런 영광이. 자, 다음에 또 태국을 방문하게 되면 앞으로 더 좋은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항으로 갈게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네. 뭐 타서 차에 가면서. 먹자. 네네네. 너무 신나게 놀아가고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아 근데 카메라에 못 담아가지고 이게 아. 처, 첫날 아. 중국 사람하고 약간 시비가 붙어가지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중단했어요. 아. 아,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클럽 방송하기에는 조금 애매했어요. 형님 뭐갈 때는 초호한데요 <웃음> 이제 놀러 가는 것 같아 분위기가 차가 그러니까아 가기 싫다 <웃음> 많은 분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고 갑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형님 다음에 또 음, 다음에 또 네, 함께 하자 네. 알겠습니다 음.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음.